<웃음> <봤데, 웃음> <웃음> 아, <스> 자리. 유도. 유 이건 뭐는 바닥이야. 라이야어 이거 <웃음> <첫> 번째, <레석 웃음> 유친이형, 판다예요 유재한테 좋아할 같네. 일단 유가야. 아레서판다가 이렇게 박제돼 있어요. 이거 뭐 유명한 짤 아니에요? 동물을 너무 싫어하는 편에요 넌 딸기 싫어해서 그거 입었냐? 응 오늘 왜 한지를 찢어왔어요? 보세요. 시스루예요 볼게도뭘 시스루래요? 원래 불게 없는 사람들 아... 시스루 입는 거예요 텐 시스루 아니야 그러면? 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스루가 못 뜻인지 몰요 텐트 앞에 붙였으니까 볼수 없는 룩 <웃음> 알고 있었죠네네너너그등학교졸업 <웃음> <웃음> 어떻게 했냐? 아, 나 알아 나 어? 지금 머리에 힘안쳐서 그래 <웃음> 보다 오늘 제일 머리힘 아, 내힘안 돼서 그래 너네 힘 많이 음... 잡는데 네, 네 머리는, 뇌를, 머리를, 머리 안, 거예요,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래요 내를꺼내놓 거죠? 근데 이거 혼자 음, 야, 네. 존나 세게 들었다 <웃음> 존나 세게 맞았구 네, 그래, 때려 그래? 다시 아, 때릴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웃음> 수 있어 미안해 형나안내려줘 아, 진짜 제가 혼나 부어줘 아, 저 치워 <웃음> 머리 아, 설마 저거 치우는 걸로 또뭐할 거죠, 지금? 아, 아! 아, 정훈아, 혼내줘 정훈아, 혼내줘 학생 학생 <웃음> <웃음> 넌 대체 너니편이없 네 <웃음> 그냥... 아니, 난 가만히 있으면 때렸어요. 형, 네가 자꾸 입으로 나를 빡치게 하잖아. 입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야. 뭘 입으로 해? <웃음> 입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 있겠지... 그게 말이나 입이나 똑같지이 입으로? <웃음> 어, 왜 이렇게 한 말이냐? 그럼 말이냐? 정의는 몰라? 왜 이렇게 한 말이야? <웃음> <웃음> 야! 이형 미친 적이야! 보범해 평범해! 평범해! 마범 아, 제꿈이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저요? 저요? <웃음> <웃음> 자, 자, 자, 다들 시청자분들도 눈 감아주신대 우리도 눈한번 아, 감자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다들 눈 감아 난 당신에게 실망했다 아니, 회사에서 첫 캠핑을 했으면 치우고 가셔야 하는데 왜안 치우고 왜 나한테 오래요얘들도됐어요 <웃음> <웃음> 저는 치운다 했는데 나뚜래요 당신! 어제 저렇게 캠핑을 해 놓고 응왜안 치고 우가나 캠핑 안 했어. 나촬영했어 캠핑 안 했어.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사람 캠핑이 아니어서 안 치웠어요. 맞아요. 저희 강제로 캠핑을 했는데. 너데 이게 좋아했잖아. 감정에 달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야, 어디 갔어? 내 배에 있다. 다시 줄까? 이게 <웃음> 씨. <웃음> 나 강물 갔다. 근데 어, 또 가야 돼. 자, 빨리 치워. 치웁시다. 또? <웃음> 야. 한 명만 치웁시다. 야. 너무 박세요아 너무 지 않아? 지 그냥 면 되잖아. 네. 한 명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어. 어 내가 니것 같은 거래? 우리 다 치우면은 솔직히 인력 낭비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명만 치우고 남은 세 명은 또 음... 다른 컴퓨터 치우 그래. 좋다. 네, 생산적이게. 이렇게. 뭐할 건데? 이번에 갖고 온 게임은 초성 게임입니다. 따단 갑자기요? 네. 초성 게임. 음. 나 초성 게임 개 못하는데. 나술 게임할 때조금만하아 진짜? 음. 아, 어, 망했어 봐. 자, 그러면은 뭐할 거냐면 스티커도 있잖아요. 아. 스티커를 왜, 붙, 왜 들고 왔냐면 어. 무기임이 알죠? 마지막으로 못 맞춘 사람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붙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걸 덜 받아야 되는 거지. 어, 마지막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어 있으면 지는 거예요. 폼민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폼님 정말. 쏴! 쏴 봐. 자 얼굴 붙으세요여기아 얼굴 붙여야 돼요? 강해요, 강씨처럼. 귀여니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찮네. 연지 본지 연지 본지 허민정은 허민정은 허민정은. 자유. 조조 조위. 조용. 조용은 그나요? 조용 인정하겠습니다. 조용하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너뭐 했어? 조위라고 있잖아요. 조위가 뭐예요? 뭔지, 아, 강조위. 아, 종이? 잠깐만요. 조위 아. 조위 <웃음> <조이 조이> 한번 <웃음> 검색해 주세요. 조위 한번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오. 아 있네 있네 남자 풀떼기가 생기가 없어지는 게 저희야? 남자 올라치가 원래 근데 <웃음> 원래 험민정은 자기가 말하는 거 단어 알고 있어야지 인정인데 아 그래요? 어못 네. 보면은 우린는술 마셨는데 그러면 제가 제가 진 걸로 하죠 <웃음> 자조적이야 <웃음> 아 왜냐면 <웃음> 어 성국 시대 성국 시대 이네 조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가 아, 아, 아, 그거네. 오케이 어, 자 있어요. 조이 그런 자, 그런 자, 그런 자 그런... 잠깐만요 이제부터 음... 저런 고유명사 갖다 대면 그냥 두 글자는 음... 대충 말하면 삼국제 다 있어요 몰라요, 이제 안하겠습니다 호민정 호민정 호민정 호민정은 어디? 자, 마드. 나! 와드! 마드, 와드! 마드. 오뎅! 어나 와드 돼요 와드? 와드 <웃음> 되죠? 아 그래요 저 지금 아 뭐야 다 했어? 아, 그거 뭐 어, 했어? 빠르네 다나 어디가 돼요? 어디? 어디? <웃음> 유두! 유두! <웃음> 유두! 유두! <웃음> <웃음> 이겼다! <웃음> 이어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심했다! 어. <웃음> <웃음> <잡았다>. 유두 유두? <웃음> 아 이거 졸락이없다 <별나> <웃음> 아, <이게 평상에 웃음> 아, 귀여워 <잘> 려아 <웃음> 이제 곧 청소도 하고 좋다! <웃음> <웃음> 청소 안 할거야! 여기서 끝이야! 훈정훈정훈정은 <웃음> <웃음> <홈정, 웃음> 홈정, <웃음> 인정! 아, 요주! 요, 요정! <웃음> 너 했잖아! 아 이거 가, 가, 같아가지고 아 요정! 요정 다 나도 우주였는데? 난너 인정인 줄 알았어 v 아 인정, 나인정했다 아, 인정이라고 어. 어, 했어 둘다 인정이 겹친 거 아니야? 인정도 겹쳤어 아 그러네 나 요정했어 나까도 요정도 했는데? 난 요주 우정도 했는데 같이 요정도 했겠지 마지막에 요정! 요정! <웃음> 자 일단은 진입한 별입니다 요주였어요 요주의 의을할때 요주 전 인정하고요 요주 우주 요정 우주도 하고 요정도 했어요 맞아. 아, 자 아, 우주 네. 겹치셨던 저는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걸 듣고 아. 제가 우주를 했어요 음, 그래서 우주가 또 겹쳤구나 인정 우주! 를 <웃음> 얘가 인정하고 우주하고 요정 있어요. 어, 어. 아 그럼 내가 아 내가 맞췄는데 또한 거야? 아 그래? 아 인정 맞네 그럼. 그럼 저 빠지. 제일 늦었잖아. 어, 내가 제일 아. 늦었어. 자, 네, 있어. 실제 답변은 여기서 제일 늦었기 때문에 요정 얘, 갑니다. 흠정. 어, 너 뭐야? 너 이제 처음이잖아. 음. 못 한다고 했는데 잘하네. 계속 대학교 나왔어. <웃음> 그게 아니라 <웃음> 우리가 지금 소리만 내서 하니까는 헷갈리니까 국민정 게임 하는 아. 것처럼 소문을 뻗으면 찾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겹치면 다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국민정, 국민정, 국민정은 노동 노두 노동 살라 <웃음> <웃음> 노도 노내질풍노도의있죠 네, <웃음> 응. 나는 왜 이렇게 다 야한 것만 말하지? 음. 오늘 전적 뭐 있죠? 유두 자위 노드호민정아호민정아호민정은 무슨 마실! 무사. 잘한다 간다 다호민정호민정 호문정은 부가. 비가. <웃음> 아 씨발 기에 멈췄어. <웃음> 어 동점이네요 우리 세 명. 허민정, 허민정, 홈정, 허민정은 홈정, 포육 있나요? 포육. 뭐. 포육. 포육. 포육은 이렇게 잡아서 키운다는 뜻이잖아. 그래 내가 꼴찌야. 잠깐 잡아서 키운다 포육. 음, 포획. 자이임진 아, 당첨 됐어. 자 아예 옆에서 붙여주세요. 아, 어디 붙일래요? <웃음> 아 귀엽다. 됐다. 아 여드름 찍고 같잖아. 우와 <웃음> <오>, 야이진아 <웃음> 이때까지. 팔 u 로도 제일 이뻐. <웃음> <웃음> 얼굴 e 포인트. 아이 y 서사람 didn't go. I was a 만드는 거구나. 포인트가 d n t go. p o i 정 t of it. Who's 나 o 나 r <웃음> <웃음> 나 o m e dog? Ba, ha! Ba, h 뭐뭐 a ha! Ba, ha! 마 a ha! Ba, h 우해, 아 무해! 무해! 무해했어 b 아, o 했어? e t t e Bouhette. Bouhette, b o 박아 e t t e Bouhette. b 어 u h e t t e Bouhette, Bouhette. b o u h e 모양이 음. 제일 늦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 뭐라고 뭐 하셨어요? 무유! 뭐 무유! 아 무유는 뭐 있을 뭐요? 수 있죠 무슨 뜻인가요? 무유 한번 검색해보시죠 아, 아, 아! 기름이 없다! 기름이 아, 없다! 무유! 무유 안에 야 무유! 아 기름이 데뷔. 있다! 제가 뭐라고 아, 하셨죠? 하죠. 마이 마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에요 당신은 또그 와중에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본인이 말해주시겠어요? 무유! 뭔가 소용이 없다! 아이씨! 해세요 호빈장 호빈장 배후 파후 파후 파후 아방안 되지. 방어 고유 명사 안 되죠. 아 뭐야. 보호해. 그 보배와 은혜할 때고 보호해. 보호해 있다고? 보해 보배와 은혜의 보호를 주. 보배할 때 그거 은혜할 때 했잖아요. 보호해. 네, 그래 있어요. 잠깐만요. 있나요? 아, 보 있죠. 아니다. 다른 사람들. 아, 잠 제가 보호 했어요. 보호. 보호하고 배후. 내가 했어. 네, 아, 그래? 내가 제가 검색할까요? 보호해. 없으면. 여의예요. 여의. 보호해요. 보행 전 보행할게요. 뭐라고 보행해가? 보니까 보혜 그러니까 보배할 때 보자고, 응. 해가 은혜할 때 해자요.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하자. 하자 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웃음> 야, <웃음> 야 진짜 있을 것처럼 <웃음> 얘기해 놓고 야 그, 잠깐만요 지금 맞죠? 중간 체크하고 갑니다 네. 몇 점이죠? 5점요 3점 2점 3점 너왜 2점 만인데 갑자기 귀척해? 3점. 내가 아까 말했잖아 1점! 2점! 오점 2점! 점 <웃음> 좋은 거 갑니다. <웃음> 자, 5 3 2 3이죠? 주주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주주는 거의 탈출이에요. 후미 잡아, 후미 잡아, 후 자, 자잔 아, 나자는데잔안안 타자. 타자. 돼요. 타죠, 타죠. 토지. 자 오케이. <웃음> <웃음> 으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으게으게 이게 으게으게으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안 되네. 모포모포 목포. 법구장 거모포모포는안 돼요. 머피. 머피 안 되지. 머피 없어요. 안 돼. 돼요. 머피 법칙. 머피도 안 되지. 고유명사잖아요. 무패. 오 좋아 좋아. 무패. 좋아 무패 행진할 때 무패. 명패 <웃음> 명패 이름 이름 팔만. 알려줬어. <웃음> 너, 나 너한테도 알려줬어. 너한테 알려주려고. 봤난세 <웃음> <웃음> <나 웃음> <웃음> 번을. <웃음> 아니 난 여기 <여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마트 에 눈치 네. 보면서 너한테 세 번을 갈쳐줬는데 나를 안 보냐. 아니, 어떡해. 아니, 민정음 훈민정음 훈민정은 병태 부탁오 보트 보트 인정마태 이 소리 작은 고기가 와우 아 홈피정, 월피정, 홈피정, 홈피정. 홈피정. 호두! 호두! 호두! 호두! 호두 호두 혼담! 아니, 혼담? 아니 혼담 돼요! 혼담? 혼담 돼요! 혼담? 혼담 돼요. 혼, 혼담? 그러네. 아 그러네? 이거 말담 들어왔다! 혼 맞네! 아, 맞네! 이바부들 맨날 맨날 나한테 얘기해 줘야 잠깐만! 이제 몇 분이 남았어요? 속가에세 봐요! 다 쩝게! 그에흐흐흐흐흐흐 이게 딱 코에 볼까지가 귀엽고 이러니까 진짜 추해. 아가기메가오이같도아 아니 살짝 아, oh oh. 어. 어. 어 마우리족 같아. 얼굴에 문자가 마우리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유추, 여추, 유추, 여추, 유추, 여추, 유추! 유추! 유추! 예측. 요추, 유추 u 추하측 y 추 유추 둘다 맞습니다. 예측, 예측, 예측. 정답. 6층 이 o u too, you 이런 거층 이런 층 이런 거 되나? 그나 o you t o 했 you t o 고 했는데 too, you too, you too, y o 이 too, you t 진짜 진짜 u too, 내가 여기서 유진이 잡아크면 너랑 내가 같이 하는 거야. 어어 <웃음> 어. 어, 어. 자, 자, 지금 유진이 걸리면 같이 합니다. 올지 같이 오, 해요. 빨자 빨리정 정훈이 몇 개? <웃음> 여 <두> 개? 아, <웃음> 저 혼자 치우겠습니다. 네 치우세요. 음... 네. 치우세요. 네, 저게요 네. 이제 떼도 되나요? 네, 자다 치우고 오면은 불러주세요, 다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